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혼니비언 인간극장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2번, 6번이죠. 꼭이세 가지 유형이 아니더라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유형은 다른 모든 유형과 어떤 방식으로든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형 얘기더라도 뭔가 알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이혼니비언 그룹은 고립된 기능이 같은 유형끼리 구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왕따가 같은 유형끼리 묶은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설티브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 고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3번 7번 8번이죠 그래서 이 유형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 끝에서 조언을 드린다면서 이분들께 숙제를 내드렸죠 자신을 잘 아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함께 있기만 해보라고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요 어설티브는 감정을 다루는 게소툰 편이어서 그걸 아예 다른 방식으로 대치시키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새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만 같이 논다 그랬죠 그래서 왕따인 이 친구는 다른 두 친구에 비해 활동을 적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짜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해야 하는 일도 다른 두 친구가 나서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다른 사람과 어떤 공감을 원한다면 쉽게 말해서 좀 가까워지고 싶으면 같이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을 통해서 뭔가 오가는 게 있잖아요. 이건 3번이 아주 익숙한 분야거든요. 자기한테 편한 방식으로 남과 소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7번한테는 놀이가 되는 거고요. 8번한테는 한판 뜨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 놀이, 싸움 이런 건 주로 사고와 본능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타인과 소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인과 소통하는 건 원래 감정이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일, 놀이, 싸움 이런 건 너무 익숙해요. 사고, 본능은 아주 많이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때 익숙한 걸로 다루기 불편한 걸 대치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이었죠 이번엔 사고를 다루는 게 불편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바로 컴플라이언츠 1번, 2번, 6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걸로 대치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다른 혼입이한 그룹은 사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설티프 부터 볼게요. 3번, 7번, 8번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잘못다뤄서 그렇지 사고는 아주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고를 뭐랑 같이 있습니까 바로 본능이죠. 사고 본능을 다루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축구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센터포드가 수비수도 움직임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빈공간을 파고들 때 이런 움직임이 바로 사고 본능이 결합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과 본능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 경영자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사고와 본능이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동물적인 감이 함께 작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설티브는 이런 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번, 7번, 8번은 현실에서의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럼 위트로는 어떨까요? 4번, 5번, 9번이죠. 이 사람들도 사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고가 본능이 아니라 감정과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은 항상 이미지와 논리가 가득 채우고 있어요. 거의 언제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상상실험 같은 겁니다.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머리로만 합니다. 과학 말고 예술이나 철학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머릿속에서 상상 상력으로 창조된게 음악이나 그림, 문학이 되는거고요 철학 같은건 어떻게 보면 생각 그 자체인거죠. 이게 잘 되면 과학, 예술, 철학이 되는 거고요. 잘 안되면 그냥 공상이나 몽상 혹은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설티브랑 윗드론이 사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컴플라이언트는 사고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컴플라이언트도 어설티브처럼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요. 윗드론처럼 상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뭔가 자유롭지가 못한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고정난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고정난 부분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 달라지는 거다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컴플라이언트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썰티브나 위트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란 걸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어썰티브는 감정이 고립된 사람이고 위트로는 본능이 고립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 그래 맞아 내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이렇게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3번이나 8번 남자는 여친한테 어떻게 넌 감정이란 게 없니? 사람이 좀 메마른 것 같아. 이런 말좀 들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윗두로는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까지 활동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4번 혼놀, 5번 너드, 9번 귀차니스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본능이 고립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 그럴듯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컴플라이언트는 사고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고가 딱 따로 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내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적인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주 똑똑한 컴플라이언치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요 애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츠는 애들 같기는 커녕 오히려 나이에 비해 더 어른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편이고요. 누구보다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통 자신이 일찍 철든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할 얘기는 해야 하니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컴플라이언츠 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알이 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아이들이 어른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애들은 순진합니다. 그렇죠? 애들은 세상을 장밋빛으로 봐요.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시기가 오면 보통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청소년기겠죠? 애들마다 정확한 시점은 다르겠지만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다가 성인이 되는 거죠. 어른은 별로 순진하지 않아요. 알 다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알 거라는 게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삶의 가려진 면을 말하는 거죠. 바로 악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 보았던 게 선이라면 중이병을 거치며 악을 보게 되고 결국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컴플라이언치 사고는 대체로 선악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애들 같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애들은 어른들한테 항상 이런 소리를 듣고 성장합니다. 잘했어. 착 1번, 2번, 6번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애들이란 얘기입니다. 애들 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캐릭터가 다 단순하고 선악이 분명합니다. 착한 편과 나쁜 편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른들 보는 영화도 그런게 많아요. 그런게 대중성은 확실히 있죠. 그런데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화는 그런게 거의 없어요. 캐릭터가 입체적입니다. 선과 악의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게 인정을 받을까요? 그게 현실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쪽면을 다볼줄 아는 사람이 좀더 어른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눈에는 나쁜 놈을 쳐부수는 정의의 사도 만화가 통쾌하고 감동적인 게 아니라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나 보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 흐레빠진 거예요. 그 유명한 고전 데미안이 이 이야기잖아요. 헤르만헤세가 썼죠. 1919년도 3일절에 있던 해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옛날 책인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순진했던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악의 세계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선과 악을 초월한 신 아프락사스를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BTS 피땀 눈물 뮤비의 테마가 바로 이 데미안이잖아요. 이게 뭐 의식의 성장이니 하는 식으로 좀 고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애가 어른이 되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일종의 성장 소설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아이같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컴플라이언치입니다. 1번 2번 6번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어른이 있어요. 자기도 이제 어른인데 여전히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른이 누굽니까? 어린 시절 엄마 아빠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크고 나니까 그분들만 해졌거든요. 덩치가. 아이 때 바라보던 높다란 어깨와 푸근한 가슴은 이제는 이분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을 대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나를 포함하면서 나보다 더큰 나. 즉 우리. 우리라는 사람들. 이게 이 1번, 2번, 6번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어설티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감정이 해야 할 일을 본능 사고가 나서서 해버린다고요. 근데 컴플라이언츠는 사고가 따로 떨어져 있죠. 사고가 짜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가 할 일을 본능 감정이 나서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본능 감정이 뭐라 그랬어요? 연대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임감, 의무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젖혀두고 전체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가 어른이 되는 거고, 자기는 그냥 그 어른이 시키는대로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하지만 원래 어른은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애들이 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까 고삼 수험생 엄마가 대학만 들어가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어른 되면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나도 다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겁니다. 근데 컴플라이언트는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왜? 여전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른이 있거든요. 이게 컴플라이언트의 사고가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분들에게도 조언을 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냥 그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시고요.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